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 공간입니다 둔촌주공이 내년 1월 4786세대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후분양도 사실상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식 분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죠 둔촌주공이 지금 분양가를 높이기 어려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그 제안을 하기 때문에 둔촌주공에서 그 원하는 대로 그렇게 분양가를 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에 있죠. 그럼 주택 경기가 지금 침체 국면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은 기존 당첨자들도 도미노 현상으로 빠져나가는 과거의 만포자이라든가 그런 실 과거 예를 보더라도 미분양이 발생되게 되면은 기존 당첨자들 마저도 거의 40%가 이탈하는 도미노 현상에 의하면 상당한 그 손실분을 받게 되죠. 그럼 특별 더 할인 분양을 한다든가 특별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만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선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미분양 시그 할인 분양 또는 그 상당 기간 돈 자금 회수가 안 되는 그 손실분에 대한 거는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PF 대출 중단 및 대출 연장 시에는 20%가 초과되는 그런 금리를 부과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지금 PF 대출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돼서 중단되게 된 거죠.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 둔촌주공은 그 선분양도, 아니, 후분양도 어렵고,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식 분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청약 대기자는 사실상 구찬스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사실상 그 분양가를 높이 올리고 싶어도 높일 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서 이렇게 그 낮은 가격에 분양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 2022년도 서울 아파트 분양이 2106세대로 상당히 적죠 그뭐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나와서 뭐 수요 공급 수요 공급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공급이 신규만 공급은 아니거든요 이게 공급이 작을 때 공급이 적을 때라는 거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분양을 해서 이득을 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분양을 뒤로 미는다든가 공사를 응? 중단한다든가 그런 아주 악조건 상태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는 분양을 많이 하고 크게 된 거를 개념도 정리를 못하고 수요 공급 뭐 분양 수가 적었다 많았다 그것만 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처구지 없는 그런 상태죠. 지금 강동구 그 둔촌주공 지금 상당히 그큰만 이천 세대 지금 서울의 그 분양의 전체의 그한8 0 프로에 가까운 이러한 그 대단지 물량을 갖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음? 이렇게 좀 다운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입주권이 뭐유억이 하락했다는 등또 대기 수요가 올 뿐만 해도 5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둔촌주공이 어떻게 지금 대기 수요들이 있는지 그것도 지금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죠. 그 자칫 잠재다 보면 분양가가 좀 높다 보면은 미분양이 얼마인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리스크에 놓여져 있는 거죠. 과거에 반포자이도 당첨자 40%나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해외 교포 방문단들을 환영하고 비행기표, 숙박료 이런까지 다 제공하면서 그 떠리를 한그 실례가 있고 당시 뭐또타워펠리스도 미분양 그런 상황이죠. 강남에서 사실상 그 미분양이라고 하면은 계약 당첨에 됐던 사람들마저도 이게 큰 문제나 있는 듯 전부 다 계약을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주택 경기가 침체일 때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큰 것이고 집값 상승기에 절로 접어들면은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그런 그 생리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라는가 반포자이 또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이런 때는 아주 그때 미분양으로 아주 상당한 애를 먹었지만 입주 후에는 이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지금 은 시세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정상화된 거죠 이렇게 지금 또 다시 그 경기 고금리, 아니, 고금리 인해서 자금에 쓰다 보니까 지금 주택 경기가 가라앉는 상태에서 지금 분양가보다 싼그 매물들이 속속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 외곽 지역부터 어 분양가보다도 지금 광주 탐벌동 탐벌 서희 스타 힐스 같은 경우 분양가보다도 이렇게 더 2, 3천만 원 내려가 음, 마피 매물이 좀 등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서서히 이것이 중심지로 올라오는 거죠. 과거에도 그 2007년도에 기사해 보면 보십시오. 서울의 강남, 광진구, 서초구, 중구 해서 대거 미분양들이 발생했던 그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와 이 역사는 계속 사이클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고, 무주택자 분들,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둔촌주공 대단지, 4,786세대 대단지, 요런 그 분양, 이걸 잘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어, 청약 대기자에게는 상당한 구찬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